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요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은 도대체 나를 왜 만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실 때가 있을 건데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을 때는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라는 생각에 궁금증으로 접어드는 거라면 부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은 나를 그것 때문에 만나고 있는 거겠지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내 상대방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요 어떤 남자하고 만나면서 이 사람이 나하고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걸까 라고 의심을 해보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요 내가 직업이 좋으니까 스펙이 좋으니까 나를 만나는 걸까 하는 의심을 해보실 때가 있으실 수 있겠죠 물론 어떤 남성분은 요 여성분과의 스킨십만을 위해서 만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여성분들은 요 남자의 그런 능력이나 경제력만 보고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대체로 우리는 요 남자든 여자든 꼭 그것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어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요 내가 잘 맞춰주니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저냥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남자 입장에서도 요 내가 잘 맞춰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쁘지 않아서 그냥저냥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요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힘들고 외로운데 그런 것들을 좀 잊고 기대해 보려고 나를 만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위해서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죠 나와 결혼하거나 평생 같이 갈 진지한 마음으로 사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만나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내 상대방을 어떤 이유로 만나고 계신가요? 내 여자친구가 예쁘니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내 남자친구가 능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하고 생각을 하셔서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 여자친구가 예쁘기는 한데요 이 성격이나 행동하는 것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해야겠다는 라 생각을 하시는 남성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능력이 좋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만나봤는데 이 남자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이 너무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만해야겠다는 라 생각으로 남자와 이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이와는 반대로 요 예뻐서 끌렸었거든요.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요. 이제는 내가 막무가내로 매달리고 있는 입장이 되어 계신 남성분들도 계시겠죠. 역시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요이 남자 능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 만나나 볼까 하고 시작했는데 만나다 보니까요. 매너도 좋고요 마음까지 따뜻하네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는 요 정말 끝까지 가고 싶다는 라 간절함이 생기신 여성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거는 요 분명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만나보고 싶다는 라 생각을 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라 거죠 예쁜 부분이 끌려서든 능력이 괜찮아서 끌렸든 끌리기는 한 거예요 그 매력적인 부분 하나가 상당히 끌리기 때문에 만남이 시작된 건 맞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요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선택했던 것은 분명 아니거든요. 예를 들면 요 남자가 능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니 오히려 능력이 너무 출중한데요.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혹은 외모가 너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면 요 일단은 안 만난다는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겠죠. 여자 성격이 너무 좋은데 여자의 외모가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여성분과의 만남을 시도하지 않는 남성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이 시작됐을 때 어떤 큰 끌림에 의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뿐인데 나도 그렇지만 요내 상대방도 요그 이유 하나만으로 누굴 만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 요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그 좋은 조건 하나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요 그 좋은 조건 하나는 확실히 느낀 거니까 좀더 만나볼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끌리는 작용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결국엔 만나면서 잘 맞지 않거나 기대 이하일 경우에는요 우리는 그 만남을 종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상대방도요 분명 어떤 특정 이유 하나만 가지고 나를 만나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럼에도요 내 특정 매력 하나가 나의 이해심을 상대방의 이해심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데는 도움을 주는 게 맞을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요참 예민한 성격이라서 가끔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쁨 때문에 이걸 견뎌보려는 이해심이나 인내심이 좀 커질 수는 있다는 거죠 내 남자친구도 요 능력이 출중하기는 한데요 매일 바쁘다 보니까 나한테 연락하거나 관심을 주는 게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나한텐 참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출중하니까 조금 더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요그 남자가 능력이 출중하지도 않은데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나한테 연락하는 부분이나 노력하는 부분이 적게 느껴진다면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참아줄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.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왜내 상대방이 나를 만나는 걸까라는 생각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나를 만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까요? 혹시 깊은 스킨십을 위해서 나를 만나고 있는 걸까? 혹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만나는 걸까? 이런 생각은요. 어쩌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큰 것일 수는 있겠죠 내가 예쁘고 매력적이니까 나와 스킨십을 하고 싶은 욕구는 분명히 커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그런 느낌이 나한테 많이 느껴지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어쩌면 그거는 요 내가 내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있을 때내 상대방이 나를 왜 좋아하는가 라고 나 스스로를 검증해보는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만나는 것 같다 라는 결론이 내려질 거예요 그렇게 결론도 내려졌고요 내 상대방이 그런 포스를 가장 많이 풍기는 것도 맞다 보니까 당연히 내 상대방은 나를 그런 이유로 만나는 거다 라고 확신까지 되는 거겠죠 또 그렇게 생각이 내려지고 나면 내 상대방의 모습이 괘씸하게도 느껴지고요 내 마음이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지게 되는 걸 거고요 하지만 그건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그 상대방이 나를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상하거나 나를 그런 목적성을 두고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 중에 내가 느끼기에도요 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그 사람이 그런 이유로 나를 만나는 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들보다 경제력이 좋아요 물론 이 사람도 요 매너도 좋고 차분한 사람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요 자기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를 경제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나봐요 여자인 나도요 상냥하고 발랄한 성격인데요 내가 생각해봐도 요 나는 참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부심이 내 예쁨에서부터 나오고 있나봐요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뭐에 꽂혔을까 라고 보면 내 예쁨이라는 걸 나도 너무 쉽게 인정이 되기는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상대방이 나와의 스킨십을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요 경제력이 좋은 남자친구가 요 바쁘다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를 잘못 챙겼어요 그래서 자꾸 충돌이 생겨요 여자친구가 서운하대요 그런데도 여자친구가 이해해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요 이 여자가 나를 계속 만나고 있는 걸 보면 요 나를 돈 때문에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거겠죠 사실 여성분은 요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건데도 참아주고 있는 건데도 남자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자가 속상하고 아픈 일이 될 거예요 역시 예쁜 여성분이요 자기가 가끔은 성격을 부리고 못되게 행동을 해서 남자친구를 괴롭히고 있다고 라 느꼈나봐요 그런데도 내 남자친구가 요 항상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거나 잘하겠다고 라 노력을 다짐하네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잘해주는 게 없는데도 얘는 왜 이렇게 나한테 연연하고 매달리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근데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네요 내가 예쁘니까 스킨십을 원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남아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거겠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요 어떤 장점 하나가요 그 상대방의 이해심을 인내심을 넓혀주고 키워주는데 작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요 어떤 선을 넘게 되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예뻐도요 우린 다 소용없거든요 내 인생이 소중한 것처럼요 내 상대방도 자기 인생이 소중해요 내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의 시간도 계속 지나가거든요 어쩌면 아무 생각도 없이 정말로 쓰레기같이 행동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이 생겨서 자꾸 의심하고 서운한 감정들로 대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끌림이 있기는 해도 요 그거 하나 때문에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도 그러하니까요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자꾸 그 사람이 나를 그것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신다면 요 거꾸로 적어도 내가 그 매력 하나만큼은 내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고 자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쩌면 내가 그 매력 말고는 내 상대방에게 충분히 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 스스로 찔림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이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로 나를 만나는 것 같지 않다는 게 확실하다면요 그때 나는 내 상대방의 본 모습을 확인한게된 거겠죠 그렇다고 그걸 또 두려워할 게 아니라요 그때는 그 사람을 걸러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할수 있는 다행인 행운의 순간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판단은 해야 되는 거지만 이유와 근거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 마음의 불편함을 표현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오해로 인해서 내가 좋은 사람을 놓치거나 내 스스로를 자꾸 위축되는 상황으로 모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